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강좌에서는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이라는게 무엇이고 조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조립하는 방식이 탑다운 하향식 방식과 바텀업 상향식 방식 두가지가 있고 두가지는 유기적으로 혼용해서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거 그리고 인벤터의 어셈블리 환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살펴보았고요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파일을 열고 저장할 때좀더 편리하게 좀더 빠르게 특정 위치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셈블리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 이거는 습관이죠 여러분이 몸에 익히시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우스로 하셔도 되지만은 단축키를 쓰시다 보면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램프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인벤트에서 오픈 저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일광에서 어, 프로젝터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셈블리에서 클램프로 들어와서 여기 사각형 3개 있는 거는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IAM, IAM 파일이죠. 그리고 사각형 하나 있는 거는 IPT 단품 파일입니다. 자 어셈블리 파일을 오픈하죠. 홈뷰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lt-T입니다. 투홀키죠. 트랜스페어런트, 그 투명도를 어, 불투명, 투명, 이렇게 왔다갔다는 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lt V가 비지 i 리티 가시성이죠. 그니까 보였다, 숨겼다 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Alt T부터 배워보죠. 자, 메이프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트레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작업 화면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트레이에 선택할 때는 하나 찍고 Shift 키 누르고 또 하나를 찍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게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또는 하나를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시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몇 개의 파일을 선택하고요. Alt-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투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요. 물론 다시 선택하고 Alt-T 누르면 다시 불투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쓰셔도되고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여기 트랜스페런트 있죠? 음, 없나요? 여기 글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아 글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 안에 단품이 숨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단품 파일만 선택하고 우클릭 트랜스페런트 알 t 틀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선택하고요.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한 다음에, 트랜스어런트를 꺼고 키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 파일이 있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선택을 여기서 하시던, 여기서 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빈 공간에서 트랜스페런트를 껐다 켜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한 걸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껐다 켜게 하실 수도 있고, 레이상에서 껐다 켜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축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Ctrl+Alt+T.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아, 이거 투명한 거를 한꺼번에 이게 다시 불투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요, 좀 그렇지만은 다 선택한 다음에 Alt+T. 한번더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한 다음에 alt-t 누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alt-t 하면 이렇게 투명하고 불투명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alt-t 누르면 다시 이제 완전 투명이 되는 겁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파일들은 선택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alt-t 누르면 이제 불투명이 되버리는 거죠. 투명해서 전체가 불투명이 되버리는 겁니다. 자, Alt-T, 속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때도 쓰겠죠. 네, 예,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lt-V입니다. 보였다, 숨겼다 는 거죠. 자, 몇 개의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 Alt-V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춰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춰진 거를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감춰진 거를 여기 흰색입니다 선택하고 alt v 누르시면 되는 거죠 선택하고요 alt v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게의 파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alt v 로 숨겼는데 야 숨긴 파일을 여기서 또 선택해 가지고 또 보이게 하고 귀찮은 거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시 보이게 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자 보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선택과 관련된 거는요,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셀렉션에 들어와도 있습니다 몇개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Shift 키하고 우클릭입니다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메뉴가 뜨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인버터 셀렉션 해보시죠 현재 선택된 거는 보이는 거죠 인버터 셀렉션 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 V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긴 거를 한꺼번에 보이게 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몇 개를 선택하고 Alt V 숨겨졌죠 그렇죠? 자, 그런 자그 다음에 그렇죠? 다 선택하고 Shift V 클릭 인버터 선택을 반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Alt V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뭔 모르고 다 선택한 다음에 Alt 폰 눌러버렸어요. 어이구, 다 숨겨졌는데 <웃음> 여기서 트리가 굉장히 긴데 다 선택이 귀찮으니까 물론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귀찮은 거죠. 모든 기술은 귀찮이 점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카메라 뷰에 들어오는 거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K 올린 카메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죠. 근데 선택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라도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라도 보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하죠. Alt-V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Invert 한 다음에 Alt-V 누르겠습니다. 자, 뭐, 그것 단어의 방법이 되겠죠. 예. 자, Alt-V 키잘 기억하시고요. 좀더 쉽게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까요? 폴더 단위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특정, 만약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하나의 묶음을 관리하고 싶다. 그럼 우 클릭한 다음에 add a new Folder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폴더 는나쏙어아버려요 물론 클릭,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셔야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F, 2키 누르면 되나요? 예. 이름 바뀌어야 되겠죠? 음, 어, 선택한 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찍으면 한꺼번에 다선택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더 빠르게 뭐할수 있습니까? 가위성을 꺼버려야 되겠죠? 물론, 음, 선택하고 다시 가위성을 켜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즈빌리티 선택하고 알트V 선택하고 알트V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요 add new 폴더 하면 아버지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로 자식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 근데 얘 안에 만들고 싶으면 예. create new 폴더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또이 폴더 안으로 쏙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예 알트V 선택하고 알트V 하셔도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겠구요 어 셀렉션 폴더 아이템이란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다 선택하는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안에 들어있는 폴더 자식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것다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택하고 딜레이트 키 누르면 지워지나요 안됩니다 우클릭 디lete 폴더 아버지로 올라옵니다 아버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폴더 단위로 관리한다 그러면 좀더 빨리 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뷰를 이용하신다고 러면좀더 쉽게 아, 특정한 보기 상태를 기록해 놓는거죠 자 요만큼을 제가 alt v 숨겼습니다 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일단 자 여기서 new 한 다음에 폴드 하나 만들어졌죠 아 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하고 alt v 숨겼습니다 그럼 디폴트는 원래 다 보이는 거고요 얘는 숨겨지는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특정 보기 상태를 기록해 놓고 그래 그렇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 편리하겠죠. 자 얘기가 길어집니다. 물론 지울 때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딜리트 키 누르면 마스터 태블리죠될수 음, 있으면 다른 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알타포이트 키였습니다. 비지밸리티. 잘 기억하시고요. 자또 하나 여러분이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케이스 많죠? 똑같은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똑같은 부품들 있죠? 뭐 이런 뭐 이거 프레임에 따라서 용어가 틀리죠? 인스턴스라 말하는 프레임도 있고 여기서는 어큐런스라고 말하는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더 빨리 선택하느냐 s h i f t 클릭. 예. c l i c k Select All Occurrence 어 n 런스 바로 맞나요? 예, 찍고 부품 하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품이 다 선택되죠? Alt-V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조이지 숨겨진거죠 어?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ift 오 클릭 o c c u r r e 이거 얘 하나 선택해볼까요 음. 얘를 한번 선택해보자 요. 그런 다음에 alt v 누르면 숨겨집니다 다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 선택한 다음에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한거죠 어? 어, 선택하시고 shift 오 클릭 인버트 한 다음에 alt v 누르면 되는 겁니다 alt v가 잘 안먹네요 자, 선택하시고요. 다 선택하죠? s h i f t 클릭, Selection, Alt-V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s h i f t v c 누르시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거 꼭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뭐, 그쵸? 사이즈별로. 그런 구의 크기별로, 구, 가상의 구를 잡고 구, 구, 구, 크기를 내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립하시다 보면 자주 쓰는 키. 자, 일단 C하고 P부터 보죠. P는 요겁니다. 부품을 가져올 때 쓰는 거죠. Place component. P 눌러보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부품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 지금 한글 키가 묶여있나요? 자, P. 하면 이렇게 place component 창이 열리는 겁니다. 혹시 안 열리면 저처럼 한영키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키는 constraint. 니까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 사이에 구속 조건을 거는 건 음,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 컨, 여기가 C죠. 여기가 P구요. CP.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그쵸? 또는 이제 뭐 부품과 부품을 미리 잡고 그 다음에 뭐 C 한다든지 P 한다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자 C 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을 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Constraint, Joint, Assembl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자, C는 Constraint, 부품과, assembly, 부품과 부품 사이에 체결관계를 거는 거고요. P랑 우선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야 될 거는 v 키 하고 g 키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쓰게 되니까 잘기억하시죠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move 보죠그 다음에 rotation 시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품을 가져온 다음에 여러분이 단순히 이동할 때는 부품을 가져온 다 처음에 부품을 가져왔다 그러면 뭐 constraint에 걸려 있진 않겠죠 자 그러면 제가요 이 컨스트레인트 이미 걸려있는 constraint 를다 선택하고 우클릭 suppress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뭐, 비활성화 시킨 거죠. 어?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죠. 그럴 때는, 이동시킬 때, 단순, 마우스를 끄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끄시면 됩니다. 그렇죠 끌면 되는 거고, 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지키에 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화면 전체를 이동할 때는,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는 거고요. 회전할 때는 쉬프트 휠 버튼 누른 채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체가 움직이죠? 확대 축소는 휠 돌리면 됩니다만 특정 단품만 이동하고 또는 회전할 때는 이동은 그냥 드래그하시면 되는데 회전할 때는 반드시 G키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부품 찍고 이렇게 회전요. 계속 걸려있으니까 다른 부품을 찍어보겠습니다. 찍고 또 이렇게 회전 또 찍고 하시면 되요. G. 이것도 잘켜가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맞죠? 자, 그런 거고요 어, G키 한 다음에 부품 찍고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풀고 싶으면 ESG키 또는 왼쪽 버튼으로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되요. 맞죠?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 constraint를 다 다시 기능 억제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살아났죠? 만약 constraint 걸린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입니다, 이거. 움직이지나? 얘요 지금, 얘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V키입니다. V키. VQ. 얘는 Constraint 걸려있어도 이렇게 움직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업데이트 하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 o n s t r 가 이렇게 안 걸려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V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셔도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왼쪽 버튼으로 마우스 부품을 끌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컨스레인트 걸려있는 상황인데 나는 살짝 치워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V 한 다음에 부품을 끄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전은 무조건 지킵니다. 뭐 컨스레인트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상관없이요. 자 이거 G, V 그리고 C, P.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자그 다음에 보이고 안보이고 관련된거 요것도 여러분이 잘쓰는 키입니다 자 알트키는 내가 만든 사용자가 직접 만든 포인트나 평면이나 축을 보였다 안보였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인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원점 그 다음에 평면 XY평면, YZ평면, ZX평면이 있지 습니까 그리고 축, X축, Y축, Z축이 있죠? 음, 그런 것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 단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탠다드로. 보면, 오리지널에 보면, 기본적으로 일곱 개가 있죠? 평면 세 개, 축세 개, 그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우클릭한 다음 비즈빌리티를 켰어요. 한번 보죠. 켰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꺼번에 감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컨트롤 키점원치 안보이죠?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 축 보였다 안보였다 평면 컨트롤 꺽쇠 보였다 안보였다 근데 이거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지빌리티가 켜져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는데 꺼져있다 그러면 컨트롤 점 눌러봤자 아무 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켜져있을 때 가시성이 켜져있을 때이거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제어하는 거지 이미 꺼져있는데 그걸 뭐 보이고 자시고 할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셈블리 안에서 각 단품의 어떤 트리 구조를 보고 싶으면 모델링에서 하는 겁니다 어셈블리가 아니고 모델링에서 보면 각각의 단품마다 이런 게 있겠죠 자몇 가지를 이렇게 비즈빌리티를 켰습니다 그렇죠 왜냐 조립하려면 이런게 써요 또 하다보면 음, 비즈벨트 켰습니다 물론 알트보이 하셔도 돼요자 몇가지 하나만 더 켜볼까요 자 픽서 음 제가 몇가지를 알트보이로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렇죠 한번 해보죠 알트키입니 이번에는 알트키 점 하면 보였, 슬러시 슬러시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어셈블리 환경에서 볼까요 슬러시 자그 다음에 알트 꺽쇠 보죠 작동이 되나요 지금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알트 슬러시 해 보겠습니다 위에게 작업하는거죠 빠르게 보죠 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거죠 요거는 이제 인벤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끄고 킬 때는 Ctrl점, 컨트롤 Ctrl슬러시, 컨트롤 그렇죠? Ctrl꺽쇠, 평면 보였다 숨기다 하는 겁니다. 자, Ctrl 키죠? 자, 그러면 어 내가 만든 거 있죠, 그렇죠? 일단 다 숨기고요. 내가 만든 거를 보였다 숨기고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단품 내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어셈블리 네이스도 워크 피 e 만들 수 있죠. 그럼 어셈블리 에서도몇개 만들어서 한번 보죠. 자, 평면 두 개를 찍어서 중간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보죠. 이렇게요 클릭, 클릭. 그 다음 축단을 만들어보죠. 뭐, 포인트, 포인트, 찍어보죠. 자, 포인트도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였다 숨겼다는 것은 alt키입니다. alt키 점 하면, 예, 포인트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슬러시는, 예, 축입니다. 엑시스. 그 다음에 꺽쇠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좀더 빨리 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립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F4키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다음 시간에 회전하는 겁니다 자, F6키입니다 F6키요 이거는 홈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빠르게 보고 싶으면 홈뷰 누르면 되죠. 근데 홈뷰도 이게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나는 요 방향으로 홈뷰를 설정하고 싶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극단적으로. 이쯤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쯤에 있는데 이걸 홈뷰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우클릭한 뭐 다음에 여기서 Set Current View as Home 홈으로 설정하는데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 지금 이 구석탱에 있는 요 거리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피트 투표하면 항상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재조정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걸 하겠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한 다음에요. 제가 어? 눌러보죠 항상 저 구태, 어, 구석탱이로 갑니다. 항상요요스님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피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막 움직인 다음에요. 얘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각도는 똑같은데 화면에 적당하게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커지는 거죠. 그차이라 보시면 돼요. 알았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쓸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거. 아 근데 저는 가끔씩 이게, 저, 저 멀리 있는 게 갑자기 막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게 싫어가지고 픽스 디센스를 많이 쓰는 편인데 어, 그러세요? <웃음> 이거는 뭐 작업의 어떤 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피트투뷰를 해놓겠습니다. 그 차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F6키 홈뷰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시다가 그냥 FQ 누르시면 홈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F6키는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비지빌리티 다시 말씀드리면 어각 단품 안에 그려놓은 스케치 있지 않습니다 특히 탑다운 방식으로 어, 잡으시다 보면 스케치를 다른 단품에 그려놓은 스케치를 보이게 하고 그거를 또 투영해 와서 또 다른 단품을 만들고 막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자 근데 그 스케치를 이제 숨기고 싶어요 한꺼번에 자 모델링해서요 자 저는 베이스 안에다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보죠. 어셈블리에서는 이제 부품과 부품 사이의 구성만 그는 거니까 자 모델로 들어와서요. 베이스 더블클릭하면 이 단품 수정 상태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xy평면에다가 우클릭 새로운 스케치 하나 만들어보죠.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다시 어셈블리로 올라오겠습니다. 리턴하죠. 자, 이 스케치를 한꺼번에 저는 감추고 싶어요, 빠르게. 그러면 뭐 하라고요? F10키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F10키 누르면 숨겨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어요? F10키 누르면 됩니다. 꼭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다시 지우고 싶어요. 더블 클릭, 스케치,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홈키입니다. 주머리죠 그렇죠. 주몰이랑는 것은 적당한 작게 되는데 홈키어 누르시면 이렇게 적당히 화면에 꽉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어. 홈키어 주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요. 페이지업입니다. 루겟이죠. 다시 말해 루겟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르시고 이 면을 찍으면 그 면의 수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가끔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루겟. 이게 이제 페이지업 키란 이겁니다. 페이지업 누르시고 면을 찍으면 이렇게 수직 보야되는 거죠. 해당 면의 수직 보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Shift Middle 클릭이랑 선 로테이션 그렇죠. 근 이거는 그냥 이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Shift 누르고 m i 그렇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lt T 툴키입니다. 투명도 툴키고요. 어, 그다음에 Alt V도 톨울키정 가시성, 비즈빌리티를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영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부품을 선택하시고요. 무클릭만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클릭, 비즈빌리티,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파런트, 투명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C, 컨스트레이트 거는 거고요. P, 플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G, 로테이션.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V는 무브키입니다 컨스트레이트 걸리는 상황에서 안 움직인다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파일 드래그 했는데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V키 누르셔야 합니다 자 어, 여기 있죠 alt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포인트 플레인 액시스를 보였다 숨겼다는 거 그리고 FU키는 홈뷰 키입니다 FC키는 스케치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은 주몰리고요 페이지업 루의 키입니다 자 요정도의 어떤 단축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어셈블리 환경에서 작업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숙달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